안녕하세요 주식이 채널 시청자 여러분 아 오늘은 어 반도체 관련 주 아주 개인 투자자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죠 이 반도체주가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있죠 어, 그래서 한번 요 반도체 관련된 어, 뉴스들을 한번 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외로운 k 반도체 산업 위기는 계속된다 그래서 어, 각 그, 각국이 지금 자국 반도체를 키우기 위한 노력을 뭐, 한창 진행 중이죠. 뭐, 미국을 필두로 해서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뭐, 더더욱이나. 그래서, 어, 자국 반도체 육성을 위해서 집중 투자를 해주고, 지원을, 세제 지원을 해주고 있죠.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좀, 어, 외롭다. 그런 데서 좀 소외되고 있는, 다는 뉴스가 있었고, 연말이 더 춥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4분기 실적 전망 공두박질에서 뭐 거의 반토막이 날 거라는 이런 뭐 우려 스럽인 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뭐 좋은 소식은 삼성전자가 차 메모리로 어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 이쪽에서 위기를 돌파하겠다 현재 어 차량용 메모리 1위는 마이크론이죠 예 45% 점유율입니다 어 우리는 그반 정도 됩니다 지금 삼성이 어 그리고 내년 2000피도 힘들다는데 개미들은 믿는 건 그래도 반도체 2차전지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2위 쪽 어, 그쪽에 이제 집중해서 또 투자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남의 얘기 아니다 7년 만에 적자 분기로 이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마이크이이 어, 그리고 뭐 금열장에서 이제 소폭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7년 만에 적자 기 때문에 뭐더 이상 뭐 어, 추락 하락을 할지 여기서 어, 조금, 뭐, 반등을 해줄지는, 어, 뭐, 지켜봐야겠죠, 이 마이크론. 그리고 마이크론 73% 급증, 그, 재고량을 감당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재고량이 73%가 급등을 하면서, 어, 이 아주 뭐, 우울한,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마이크론에 관련된. 어, 그리고 오늘, 어, 그 살펴보실, 어, 삼성전자 하이닉스, 우리나라, 대표적인 반도체 1위죠. 1, 1위 2위 기업입니다. 보시면 시가총액 1위 3위죠. 어, 대표 기업이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고 시가총액은 삼성전자가 1.69. 뭐삼성전자로서는뭐큰 어, 폭의 하락이죠. 이 무거운 주식이 1% 이상 빠진 거는 이제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이라고 봐야겠죠. 어, 시가총액 346조입니다. 분기 배당 주고. 어, 펄은 1, 2, 3분기에 4,500원을 벌면서 13배입니다 그리고 PBR이 여기 종목 중에는 이제 가장 높죠 1.1배 수준 부채는 36 배당은 분기배당을 3 6 0원다 합치면 2.49% 정도 나오죠 예, 어, 그 배당수익률은 2.49 그리고 하이닉스가 8,000원을 벌면서 펄은 10배 수준입니다 PBR 0.8% 어, 얘도 이제 분기 배당 요 삼성전자를 따라서 이제 분기 배당 하면서 300원을 배당을 줍니다 1.98. 어, 그리고 오늘 그 어, 살펴보실 종목들 보시면 이제 제주반도체 퍼는 4배가 나옵니다. 이 낙폭으로 보시면 어, 이 대표 기업들 어, 시가총액이 무거운 기업이 뭐 떨어질 때 조금 뭐 소폭 이제 뭐 1%대 떨어졌다면 얘네들은 거의 뭐두배 수준으로 하락하는 모습이죠. 또 얘가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뭐또 1% 반등하면 요런 기업은 뭐또 2배 이상 반등을 하죠. 어,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삼성이 대표적인 또 반도체 대표 기업이기 때문에, 어, 이, 이 대표 기업이 꺾이면 하위단에 있는 2, 3차, 1차, 2차 밴더는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할수 밖에 없죠. 어, 그런 이제 산업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 실적으로 보시면, 어, 그당 나쁘지 않습니다. 이, 보시면 제주반도체 퍼 4배입니다. 그리고, 어, 특징적으로 이 빨간색 한양 ENG, 워닝머트리어스, PSK홀딩스는 이제 분기외로 1분기보다 2분기가 더 좋고 2분기보다 3분기가 실적이 더 좋아지는 나날이 이제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는 종목이 이제 요 여기에서는 요 3개 종목입니다. 뭐 이외에도 많이 있지만 어, 기준은 PBR이 1배가 안되는 종목, 또 부채는 100%가 안되는 종목, r 은 어, 10배 미만의 종목으로 추렸을 때, 이 아, 정도 기업이 필터링 돼서 나오는 기업이 이 정도입니다. 아, 그리고, 한양 ENG는 분기 배당이 아니고, 이제 결산 배당이죠. 아, 한 번에 3.7을 주면서, 삼성이나 SK보다는 높죠. 배당 수익률이. 또, 원익이 1.4. 그리고, 어, 한양 ENG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가총액이 2600원대에, 2600억대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특수설비 쪽, 어, 반도체 쪽 그리고 우주항공청 관련 주죠 이 나로에 부품도 공급했던 어, 실적이 있는 기업이 이제 한양이고 어, 그리고 원위기 같은 경우는 펄은 6배 수준입니다 뭐 거의 삼성이 4500원 얘가 이제 4,400원을 봅니다 주당 펄은 6배 수준 PBR이 이제 1배가 안되죠 얘는 0.8 어, 뭐요 보시면 배당은 좀 작죠 1.4 그리고 3,500억입니다. 고순도 가스 관련 주고 PSK는 뭐 PSK의 지주사죠. 지주사다 보니까 뭐 낮습니다. 밸류라 0.54% 퍼 7배. 하지만 뭐 배당률로는 이제 월등하죠. 한두배 정도 차이 나죠. 삼성보다는 거의 두배 정도 주는 게이 PSK입니다. 시가총액은 1,500억대. 그래서 과거 보시면 뭐 심택 같은 종목들 보시면 2천억대에서 출발했죠 2천억이 안되는 가격에서 어 1조 대까지뭐 올라갔다가 조금 이제 조정 중입니다 그래서 어 이런 뭐 2천억대 종목이지만 1 천억원에서 2천억대 종목이 어또 간도체가 또뭐 급등을 하면 그런 종목은 뭐어 삼성이 한뭐두배 어어 정도 갈때 그런 종목은 뭐 10배 5배에서 10배 정도 뛰죠 어 그리고 어, 마이크로 컨설텍 퍼 7배 수준.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시가총액이 가장 낮죠. 444억. 어, 반도체 검사용 IC 소켓 관련 기업이 마이크로 컨설텍입니다. 그리고 뭐그외 테스, 어, 하락률은 3%대, 퍼는 8배 수준이고, 어, 3천억대 수준입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오늘 좀뭐 우울한, 어, 이런 뉴스가 있었지만, 아, 또이 7년 만에 적자라는 게또더 어, 이상 뭐 추락하지 않는다면 어, 또 한번 뭐 반등을 또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번 여기 업체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 그리고 어, 과거 돌아보면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 2000년도 코로나 특수였죠. 뭐 특수한 상황이 된 거죠. 그때 수요가 이제 급격히 증가한 를 거죠 코로나의 상황으로 이 아무래도 뭐 재택근무를 하, 하고 또 비대면 수업 같은 걸 하면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서 어 갑자기 이제 뻥튀기 돼서 이제 올라가서 500조가 넘었죠 시가총액이 그러다가 이제 어느정도 정상적인 수준까지 어 내려와 있다고 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뭐 340조 대까지 이제 하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 하이닉스도 뭐 같이 이제 연달아서 뭐 추락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 하지만 또 반도체 주또이 하위 단에 있는 기업들이 뭐 선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또 반등을 해준다면 삼전이나 하이닉스가 어, 반등을 해준다면 이들 기업도 뭐 쫓아가겠지만 또 그렇지 못하다면 이 하위 단에 있는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어, 미래 의 전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 있는. 어, 그런 위치라고 보여집니다 아, 그럼 다음 어, 한번 차트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한양 ENG입니다 아, 보시면은 어, 10월달부터 이제 반등을 했죠 그래서 삼성전자와 거의 유사하죠 이렇게 반등한 그 시점부터는 어, 거의 뭐 따라서 가 움직이죠 그, 하지만 얘는 이제 200일선을 돌파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 삼성도 이제 꺾이고 하면서 200일선에서 어 잠깐 이제 밑으로 이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얘도 어, 그리고 주체는 외국인이 이제 조금 입질이 들어왔죠 하락하면서 기금도 조 입질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번 실적을 한번 보시면 1분기 600원, 2분기 1,000원, 3분기 1,300원 나날이 향상되고 뭐 있습니다 배당을 보시면 은 450원, 500원, 550원 나날이 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한양 ENG 그리고 월간으로 보시면 뭐 이런 차트의 모습입니다 아 다음은 워닝 머티리얼스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10월달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출발은 이제 같이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일선, 200일선을 보세요. 이 200일선을 결국 돌파를 못하고 삼성이 꺾일 때 얘는 이제 더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대장주 꺾이면 얘네들은 이제 더큰 폭으로 하락하죠. 그래서 모든 지금 단기 평선, 20일, 60일, 120일, 200일선까지 다 깨고 내려왔습니다. 지금. 원익이 같은 경우 거래량 자체는 이제 뭐 5만주 대입니다이 수준은 어뭐 10만주 대에서 5만주 요정도 거래량이 나오는 종목이고 어 주체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외국인은 좀 사는 모습이죠 그리 기금은 좀 팔고 있고 어 그리고 이 기업의 실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분기 1100원 2분기 1612원 3분기 1670원에서 좀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분기 3분기가 거의 좀 이제 정체되고 있죠. 그리고 배당은 이제 150원, 200원, 400원 이렇게 뭐 회마다 이렇게 증가하면서 실적이 이제 나날이 좋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 아주 좋은 이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다음 PSK 홀딩스입니다. 뭐 지주사이기 때문에 뭐 할인을 좀 받는 어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PSK의 지주사입니다. 얘도 뭐 11월부터 반등을 했지만 아 결국 이제 무너지면서 어 지금 초어 6,500원대 요 수준 대까지 다시 이제 하락하면서 어 이제 장기 이평선 모두 다 이제 뚫고 얘도 마찬가지로 내려온 모습입니다. 아 그리고 얘예 실적을 한번 보시면. 뭐 180원 1분기, 2분기 300원, 3분기 584원 어 그리고 이 배당도 뭐 150원, 200원, 400원 해마다 이렇게 뭐 증가해서 어 주고 있는 종목이죠 하지만 또어 삼성이 무너지면서 이제 동반해서 같이 추락하고 있는 어 PSK입니다 아 다음은 삼성전자의 차트입니다 보시면 10월부터 반등을 했습니다 이 최저가를 한번 찍었죠 5만원대에서 그래서 상승을 했지만, 결국 이 200일선에서 이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평선을 이제 다 깨고 내려왔죠. 그래서 5만 8천원 선에 지금,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반등을 다시 뭐 이어가서 이 200일선까지 돌파할지, 모든 이평선이 이제 5만 9천원대에 다 모이죠. 지금 보시면은, 이 200일선이 조금 높은 상태지만, 21선, 1 2 0원1 2 1 60일선이 이제, 59,000원 라인 때, 이제, 모입니다. 그래서, 어 뭐, 이 에너지가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어 한번, 삼성전자의 흐름이 반도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실적, 한번 보시겠습니다. 1분기 1,600원, 2분기 1,600원, 어 거의 뭐, 변동이 없었죠. 큰 폭의 뭐, 어떤 증감이 없습니다. 성장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죠. 그러다 이제 1,300원대로 쪼그라들고 여기서 이제 4분기에 이제 여기에서 반토박이 예상된다는 그 내용으로 인해서 아주 뭐안 좋은 뉴스들이 이제 연일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그리고 주체는 어 보시면은 뭐어 개인들은 뭐 계속 꾸준히 사랑하는 모습이죠. 아 다음은 SK 하이닉스입니다. 아 우리나라 시총 3위 기업이지만 뭐 삼성과는 달리 뭐 지금 8만 원. 아, 그동안 견고하게 그래도 받쳐줄 걸로 예상했던 이 8만원 라인이 이제 붕괴됐습니다. 그래서 이 8만원을 빨리 회복하지 못한다면 은 조금 더, 어, 어, 좀 암울한, 어, 이런 위치 때까지 와있기 때문에 이 8만원이, 어, 어느 정도 회복되는 그 위치까지는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주체를 보시면 이제 외국인은 좀뭐 아직 던지고 있고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은 뭐 꾸준히 이제 반도체에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뉴스 한번 아, 요 실적을 한번 보시면 어, 2,700원, 3,900원 여기서 반토막이 났죠 3분기에서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적자로 어, 전환될 거라는 이런 우려섞인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 적자 전환을 할지 어, 실적이 이제 나와보면 알겠죠.